안녕하세요. 케이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해가 생기면 정말 속이 뒤집어지죠.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걸까? 뭐가 불만인 걸까? 연인 사이에서 말한끗 차이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내 네, 상대방이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를 걸어올 때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. 혹은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내 나름은 뭔가 잘 맞춰줘보려고 노력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상대방의 기분이 좀 나아지기는 커녕 더안 좋아지거나 계속 나에게 뭔가 더 요구하는 또는 점점 나를 더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나도 뭔가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생기고요. 또 열받을 수도 있어요. 말이 당연히 좋게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또 싸우게 되고요. 그렇게 싸우고 나면 요 내가 처음에 상당히 노력을 했으니까 이제 상대방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사과를 해올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. 그런데 안 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 딴에는 다시 한번 내가 아량을 베풀어서 그에게 다가서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어렵게 내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화해 요청을 했는데 어처구니없게 상대가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고자세인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난또확 열받아서 요다 때려치고 싶어질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? 나도 이제 진짜 할 만큼 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처구니없게도 요내 상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자가 남자를 많이 좋아했고요. 남자도 여자가 자기를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어요. 그런 여자를 보면서 남자는 더 잘해주고 싶고 자기가 계속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 근래에 통화를 하거나 데이트를 할때 여자가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듯한 뭔가 꿍한 듯한 얼굴과 목소리로 남자를 대하거든요. 그래서 영문을 모르는 남자는 요 견디다 못해 여자에게 물어봐요. 뭐 속상한 일 있어? 기분 안 좋은 일 있는 거야? 그랬더니 여자가 요즘 뭔가 예전 같지 않아서 네가 예전처럼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자는 요 여자한테 마음이 식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에 신경이 쓰였던 거고요 그 마음을 좀 풀어줘보려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요 여자가 자신을 상대로 이런 기분을 느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왜냐면 남자 자신은요 나름 여자에게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여자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여자가 마음이 식은 것 같아서 좀 불편했다 이런 말을 남자가 듣게 되면요 순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약간의 충격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남자 자신이 노력한 것을 여자가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한 생각을 하는 남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의도한 바는 아니더라도 여자가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이걸 또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죠. 여자가 일단 그런 마음을 전해왔으니까 남자인 내가 그런 여자의 마음을 달래야 된다고 분명 생각해요. 그런 거 아니야. 내가 노력할게. 라고 말했어요. 이렇게 애써 웃으면서 기분 나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단 말이죠. 남자는 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자가 고마워 라고 할줄 알았는데 여자가 더 서운한 것 같이 혹은 기분이 더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억지로 노력 안 해도 돼 라고 말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아니 내가 노력을 하겠다는데 너또왜 그러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확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왜 그러는데 또 뭐가 문제인데 라고 말했어요 언자는 표정도 물론 비춰졌겠죠. 당연히 여자는 더 기분이 안 좋아졌고요. 이두 사람 대화에서 뭐가 문제일까요? 남자는 요 분명히 그런 거 아니라고 말했고요. 노력한다고 말했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고 당연히 여자가 오해를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. 하지만 여자의 입장에서는 요 자기가 남자를 사랑하는 만큼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라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추측이 아니라 명백하게 밝혀졌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.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? 여자는 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말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늘 자기를 향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사랑이 늘 넘치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여자가 원했던 대답은요 미안해 사실 내가 너 진짜 많이 사랑해 근데 내가 좀 표현하는 게 부족한 사람이라 네가 그렇게 느끼게 내가 만들었나 보다 내 마음은 네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지 앞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대로 다 전해줄 수 있게 노력할게 이런 의미의 노력할게를 기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남자가 한 말을 여자가 어떻게 이해하게 된 거냐면요. 내 마음속에서는 사실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뜨겁게 사랑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 네가 서운하다고 하니까 내가 그 마음을 한번 키워보려고 노력해볼게. 예 노력해로 해석이 됐다는 거죠. 물론 남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요 분명 그 정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한번 애써서 그 마음을 키워볼게라는 의미로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. 하지만 여자를 사랑하면서도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. 똑같은 노력할 게인데 어떤 의미는 나는 네가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랑하지 않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. 다른 하나는요.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.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요. 그 단어의 위치가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해하는 의미와 내가 의도한 의미가 전혀 다를 수도 있고요. 같은 문장이라도 그 문장의 앞뒤에 어떤 말들이 이어졌느냐에 따라서 역시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꽤 복잡하게 느껴지시죠? 골치아퍼서 연애를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된다면 말이죠 이젠 어지간히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실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늘 이런 거를 계산해 가면서 염두해 가면서 연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의 책임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뭔가 두 사람 사이가 자꾸 꼬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태라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답을 잘못 찾겠다면 내가 내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에서 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 대화하는 모든 순간들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대화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두 사람의 오해가 자꾸 깊어져서 갈라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쯤은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상대방이 한 문장을 문장대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내용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, 내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많은 싸움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